그속은 어디였지? 어 여기 여기 삼악산 Here. 귀여워 이거 아, 봐주시겠어요? 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촌 예수님에게 지기 기도 하시는 날은 유월초크리스마스아 네. 네.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네. 오사람 만캐니네 먹어도 된가? 그래 이렇게 네. 먹을게 안녕하세요, 똥갓을 어, 기분 정식 네, 하나 주세요 내가 방송에서 똑같이 그냥 한 번만 먹어봤는데 이거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할래요 우리 같이 할래요 우드다 이 녀석은 쟤네 style. 아이요 이거 t y 요 e 쟤 아니 t y 락 하는 사람 몇가지 e 있잖아 t y 락없네요젓 y l 없어 네 style. 쟤 It's c h a i c h p It's cheap. c a p It's Not apartment but houses. h <laughs> a n s u m o i b a n g 아, 옛나에미용실은 머리 반하고요. 와우. 와우. 나이 제이다아 사천인데 사천인데. 오이. 와우. 무서워 화장실 없을 것 같아. 나 어디지? 와. 미쳤어. 미쳤어. 에? 여기 뭐예요? 왼쪽에. 아, 왼쪽에 가지. 어 왼쪽에 가야겠다. 사마상. 어너착 했어 화장실이 없습니다 쏘고 있어 예이 사막산 와와나 여기다 안녕하세요 민관님 만나주세요 2,000원이에요. 네. 네. 2,000원. 네, 이거 상품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술렁 알죠? 어, 뒤에 보면... 선물로. 네, 뒤에 보면, 여기, 어, 네. 가맹점 표시가 있어요. 이거 찍으면 네. 나와요. 술렁거 네. 쓰는 데가 어딘지. 이거 택, 이거 배달줘요 네? 배달줘요 이거 시켜서 배달 될까요? 아니, 배달은 안 돼요. 배달은안 어, 배달은 안 돼요. 되고, 돼요. 어, 네. 여기 찍으면 가맹점. 아, 가맹. 쓸수 있는, 쓸수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 선물 사서 배달로, 배달, 배달 내치고 왔잖아. 사랑산 문권뭐 사, 뭐, 뭐 사요, 이게? Your QR code s 쓰세요. Use this, guys. First come, first serve. Okay, 10, 9, 8, 7, 6, 5, 4, 3, 1, 1. Ah, 新천에서만 쓸수 있어요? a uh. 와, Wow, 니다여 <놀람> o 에서 y 싸는 거 괜찮네, y o 서 한국 체육진흥위 강원도 시부 <웃음> 아, 체육 uh, Something about sport w h 운동하 s it? h s it? 아, 여기에서 운동하는 건게. 오 여기는 분주하네. Nice mansion. w h e 찍어야지 사진. p i c t u time. 닥 is yet to come. is yet to come. 지금 가시면 네시쯤 도착하지 않으실까요? 4시 네. 그럼 저렇게 하면 또4시예요두네 시간이요, 3 시간이요. 왕복? 응. 어. 왕복 왕복 4시간? 3시간 반 4시간? 뭐어 4시간 그거 같은데? 케이블카 내리면 될까? 케이블카? 어 거기 위에 가면 케이블카 있어요 어여기엔 없는데 케이블카 에? 그럼 스카이워크는요? 스카이워크? 그딴 데인데? 사막산 케이블카는? 아. 아 여기서 탈 수가 있나? 아니 뭐 그거야 사막산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케이블 어, 스카이 워크는 얼마나 동안 갈 거예요? 여기서 한참 가요. 한 시간이요? 뭐라면못 예, 가요. 15분, 20분 걸어 아, 케이블카 타는 데가 오케이. 나와요. 잠깐만요. 아, 네? 우리 직원, 직원인데 아. 이차 타고 저까지 아. 켜다 달라고 그래. 케이블카 타지. 어, 진짜요? 예, 예. 괜찮아요 가라. 아, 감사합니다. 평가 퇴근 좀 어. 퇴근해 그냥. 오늘만이야. 내일은 아니야. 이 친구만은 뭐라. 홍콘, 어디 홍콩 사람. 이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 사람. 한국 사람. 사합니다사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 어 됐어요. 감사감사합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뭔가 관광 뭔가 누구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구나. 와우. 좋았어. 오. 바람이 세! 두분 같이 찍을래요? 그래 한번 찍어줘네 여기서 더 예뻐요 어,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김치 와와 개굴 이렇게 높은구나 공사 사이즈요? 아마도 물어볼게 내꿈 컸어 아, 그냥 이래요? 태근아, 어, 네. 여기서 좀 따뜻해요 진짜로 여기 있던 너무 끈 오빠. 너무 <웃음> <누무쿠>. 끈. <웃음> 어, 불봐. 와우 왔다 왔다. 올림 팩스 똑같대. 여기 앉아봐 이제. 알았 어, 거기 딱이야어 땅이지. 딱이야거기안 묻어. 안 묻어. 안, 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거기까지 안 가. 여기 앞에 앉아도 돼 여기 앞에 여기 딱 여기야 여기요? 어딱 여기야 너 앉아봐요 아니 여기 앉을 수 있어 뭐거봐어 네네네 어봐오따뜻하네요 어, 네, 네, 네. 어. 오, 와,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름이 뭐였지? 이거 솔로스토브 남비? 남비? 뭐? 이거 이름이 남비? 냄비? 냄비? 국동 아 국동 어 국동 국통 아니고 국통. 국통. 어 국통. 통. 통. 굿동. 통. 어 국통. 아 국통. 국통. 국통. 국. 국통. 국? 국. 국. 국. 기억. 밑에 기억. 아 국. 통 아니. 국통. 그건 구토고. 통하는 <웃음> 게 구토고. 국통. 국통. 국통. 국통. <웃음> 아니 여러분 국뽕이 아니라. 굿똥이래요 굿똥 굿동. 굿똥 굿똥 어, 밥 넣어야 된 넣어야 돼. 볼래? 아, 넣어 보셔. 아, 넣어 보실 거야. 나도 나도. 어, 이거 넣어보시고. 이렇게 그냥 넣어세요 넣을게요. 넣어 어, 반만 떠 가지고 넣어. 어, 이렇게 네 어, 그 어, 야. <웃음> 어, 앉아 있어. <목소리> 어, 와우, 나눠 먹을 거 여기다. 음, <목소리> 이거 약간 훈제 삼겹살 느낌이라서 기름기 빼서 먹으면 맛있겠다. 응. 바빠제일 바빠 지금 야, 이거... 그나마 니네가 있어서 지금 안바쁜 거야. 니네가 이거를 해줬잖아. 아, 맞아. 오빠, 딴... <웃음> 아, 저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아, 이거 한번 해가 돼서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Oh. 미쳤어 이거. Look at the juice oh 음. 어, 이랑어 나도 이제 유리 외국인 친구 생긴 거네? 그렇네 오오 저도 많이 친구 생겼어 뭐라고? 어늘 친구 많이 생겼어. 아 <웃음> 네, 좋았어 음, 와, 진짜 맛있어